휴하 2월 10일부터 가디언테일즈와 슬레이어즈 넥스트의 콜라보가 시작되었는데요. 캐릭터로는 총 3명, 리나, 가우리 제로스가 출시됩니다. 가우리의 경우는 이벤트 보상으로 영웅과 전용무기 모두 획득이 가능해요. 리나는 현재 영웅 소환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고요. 제로스는 2월 24일 업데이트 이후에 소환으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리나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화속성 원거리 딜러로 나왔습니다 파티버프는 원거리 피해량 전체적인 스태치는 중에서 약간 높은 정도 여러분들은 콜라보 캐릭 리나 어떻게 보셨나요? 기존 세계관 영웅들을 압도할 정도의 성능으로 출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출시 전 이렇게 공지했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리나는 콜라보 캐릭터라는 점이 아닌 성능 면에서도 저는 충분히 뽑을 만한 캐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뽑기가 망설여지신다면 2월 24일 업데이트 이후 제로스의 성능을 확인하고 리나 뽑기도 할수 있습니다. 뭐 저는 집노로서 무조건 <웃음> 뽑기를 시도했지만요. 리나를 이용한 레이드 관련 영상은 추후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뽑기 영상 첨부하고 저는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료, 유료 다이아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 뽑기를 해봅시다. 도적 사냥꾼 리나 갑시다. 가자! 자, 3 4 없는 거다. 아, 어, 잠깐만, 아, 여 기지, 얘 지, 얘얘 예, 예. 아. 아니 말하는대로 돼버리잖아 어떻게 20법에 나온다고 해버리면 20법에 나올 것 같잖아 미나 바로 무기법까지 자 무기법 2단계 상자 빠빠 빠르게 까야겠다 아 빨간데 아니, 파란데? 자, 한번 더. 오! 어! 아! 이거 3단계다. 3단계다, 이거. 바뀌잖아, 상자. 여기서 상자 바뀐다고. 그치? 아니 이게 분노 유발이 돼버린다고? 아 트위치가, 트위치가 어제부터 좀 별로 그게 안되네 잘? 왜 그러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들게 말하니 잠깐만 안돼! 가지마! 안돼! 가지마!